첫번째로 소개할 상식을 뛰어넘는 레전드 동겜은 다이브 킥입니다 다이브 킥은 일반적인 점프 공격이 아닌 공중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내려찍는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인 다이브킥은 달심의 회오리 찍기가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독특하게도 화려한 기술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고 앞에 설명한 다이브킥만 사용해서 전투가 진행됐는데 게임의 룰도 무척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방향키도 없이 점프랑 다이브킥 버튼만 있었는데 다이브킥을 1회만 허용해도 캐릭터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무슨 이런 병맛게임이 다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며 게임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캐릭터마다 다이브킥의 각도, 채공시간, 타이밍이 달랐기 때문에 단순함에서 오는 고도의 심리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다이브킥 한방으로 캐릭터가 KO를 당했기 때문에 항상 적의 움직임을 살피고 최대한 신중하게 공격을 이어가야 했는데요 이렇게 서로 간의 심리전에서 승리하고 상대의 머리를 다이브킥으로 박살내버리면 알수 없는 희열감을 느낄 수 있었고 이런 일격필살의 짜릿함을 느끼기 위해 이 게임에 빠져든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상식을 뛰어넘는 레전드 동겜은 파이팅 오브 애니멀즈입니다. 동물 철권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대전격투 게임으로 인터넷 밈이 된 파제의 동물들을 캐릭터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게임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 밈으로 사용되는 동물들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또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 궁금해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캐릭터들의 개성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게임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캐릭터를 살펴보면 근손실을 줄이기 위해 날개는 사용하지 않고 걸어서 이동한다는 크로우릴라 바다 동물도 복근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머슬벨루가 펀치에 맞으면 시바라는 욕이 절로 나온다는 파워 훅독 이족 보행을 마스터하고 양양 펀치를 극한으로 끌어올린 워킹캣 귀엽게 생긴 외모와 달리 참가자 중 유일하게 물속성 마법을 사용하는 스커러 액체 액체의 열매를 먹고 자신의 상체를 무한으로 늘린 슬렌더캣 이게 물범인지 달걀인지 알 수가 없었던 신비의 동물 에그 독까지 다양하고 개성 넘치는 인터넷 티오로들을 게임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조작감이나 게임에 대한 완성도도 높은 편이라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을 즐겼던 유저들이 많았었는데요 인터넷 밈을 좋아하고 격투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라면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상식을 뛰어넘는 레전드 동겜은 피트 파이터입니다. 1990년 아타리 게임즈에서 개발한 대전 격투 게임으로 모탈 컴뱃처럼 실사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주인공은 어두운 지하 경기장에서 자신에게 도전해 오는 적들을 상대하며 최종 보스인 챔피언을 물리치고 지하 세계를 지배해야 했는데요. 지하 경기장이라는 컨셉에 맞게 분위기가 어두침침했고 몽둥이, 단검, 드럼통 등 다양한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어 지저분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반칙이 난무하는 지하 경기장이라는 컨셉을 살리기 위해 구경꾼들이 전투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경 시장 밖으로 벗어나면 안쪽으로 밀어넣거나 칼을 들고 있는 광녀가 나타나 캐릭터를 위협하는 경우도 볼수 있었습니다. 사실 실사 그래픽만 아니라면 그렇게 똥겜 소리를 들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실사 그래픽에 대한 로망이 컸고 어설프게 손을 대면 이런 처참한 모습의 게임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차라리 욕심을 버리고 2D 그래픽으로 만들었다면 평작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번째로 소개할 상식을 뛰어넘는 레전드 동겜은 파이트 오브 가 입니다 대만의 게임 제작회사 디지털 크래프터 에서 제작한 게임으로 출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신들을 소재로 게임을 만들 경우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게임은 좀더 과감하게 현실 기반의 신들을 캐릭터로 등장시키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었던 캐릭터 는 예수님과 부처님이었는데요 특정 나라들은 예수님과 부처님이 게임에 등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게임 자체를 구매할 수 없도록 차단 요청을 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된 캐릭터 들을 살펴보면 개발자들의 대담함과 게임 개발에 대한 도전 정신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I'm back for the people. 예수님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등장해 자신의 완력으로 십자가의 양손 부분을 파괴하며 전투에 돌입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개발자들은 좀더 열린 마인드로 이미 병마 컨셉으로 제작한 게임이니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해당 캐릭터를 추가한 것 같은데 실제 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캐릭터의 기술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주로 빛과 관련된 기술들을 사용했었는데요. 필살기는 부활하듯 승천하며 상대에게 큰 데미지를 줬습니다. 예수님의 기술들을 보게 된 유저들은 경악했고 개발자가 이런 시도 자체를 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같은 경우는 석상 형태로 캐릭터를 디자인했는데요 예수님처럼 임팩트가 강하지는 않았었지만 등장과 함께 아미타부를 외쳐 방심하고 있는 유저들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우, 우, 우, 우. I'm back. 부처님 캐릭터는 손바닥 모양의 장풍을 사용하거나 석상을 회전시키면서 승용권을 사용했었는데요 다소 허접하고 소극적인 기술들을 지켜보며 예수님만큼 큰 공을 들이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피살기 우협지나 영화에서나 봤던 열애 신장을 직접 사용했었는데요. 이 필살기를 본 어떤 유저는 게임에서 부처님의 역사적인 장면을 목도했다며 게임에 대한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부처님의 등장이 임팩트가 강해서 그렇지 다른 게임에서 흔히 볼수 없었던 모세라는 캐릭터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성경책에서나 볼수 있었던 모세의 기적을 게임 안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파이트 오브 갓은 여러가지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 출시 전부터 출시 후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아왔었는데요 2021년 8월 18일 기준 스팀 평가는 매우 긍정적으로 게임성은 생각보다 괜찮은 편이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격투 게임을 경험하고 싶고 병맛의 끝을 보고 싶다면 게임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상식을 뛰어넘는 레전드 똥겜은 경계도사입니다 일본의 홈 데이터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대전 액션 게임으로 도술사와 강시의 대결을 볼수 있는 작품입니다 수공예로 만든 인형들을 디지타이즈 스캔 방식으로 표현해 다른 게임에서 느낄 수 없는 병맛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강시와 관련된 작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설픈 배경과 수공예로 만든 인형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면서 알수 없는 공포감을 선사했는데요 캐릭터들만 봤을 때는 도술사나 강시가 귀여운 편이라 큰 거부감 없이 플레이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게임을 했던 유저들은 마지막 피니쉬 공격에 인형의 목이 잘리는 연출을 보고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인형으로 만들어진 캐릭터라 그런지 이런 연출들이 좀더 공포스럽게 느껴졌고 잔인한 피니쉬 연출을 보게 된 유저들은 이후부터 연계도사라는 게임 자체를 기피했다고 합니다 여섯번째로 소개할 상식을 뛰어넘는 레전드 똥겜은 프라이머 레이지입니다. 1994년 아타리 게임즈가 개발한 게임으로 괴수들을 조작해 전투를 할수 있는 독특한 장르의 작품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스토리를 몰라 그냥 공룡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영상을 만들면서 설정을 찾아보니 괴수의 몸에 빙의한 외계인 신들이 자신들의 패권을 위해 싸운다는 설정이 있었는데요. 설정을 듣고 게임을 들여다보니 나름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릭터는 우리가 친숙하게 봤던 공룡들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등장하는 괴수들의 컨셉에 맞춰 UI도 다르게 표현해 전체적인 분위기가 고호하게 느껴졌고 이런 요소들 덕분에 게임에 대한 완성도도 높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도 미국산 실사 게임답게 페이탈리티가 있었는데요 모탈 컴백과 다른 괴수들만의 독특한 페이탈리티가 존재해 상대를 어떤 방식으로 잔인하게 죽이는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괴수다 보니 모탈 컴백만큼 잔인하지는 않았었는데 상대를 돌로 만들어 꼬리로 파괴하거나 음파를 사용해 적을 소형화시키고 먹어버리는 등 연출에 대한 표현도 나름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프라이머 레이지는 모탈 컴백만큼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지만 소평까지 제작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게임 자체는 많이 팔리지 않았지만 어린이들이 좋아했던 공룡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괴수들을 피규어 등으로 발매해 개발비를 회수했다고 합니다. 일곱번째로 소개할 상식을 뛰어넘는 레전드 똥겜은 비키니 가라데 베이브2입니다. 비키니를 입고 있는 실사 그래픽의 미녀들과 가라데라는 무술을 접목시킨 게임으로 사실상 실패하기 어려운 요소들을 모아둔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실사 그래픽은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었고 격투기를 배운 적이 없는 미녀들이 선보이는 동작들은 지켜보기 힘들 정도로 병맛스러웠는데요. 기본적인 모션을 시작으로 기술을 사용할 때의 모션까지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시선을 강탈했습니다. 어설픈 타격감과 애매한 타격 판정 그리고 동네 꼬마아이가 만든 것 같은 피겨 모션까지 전체적인 게임의 완성도가 너무 낮았었는데요 비키니를 입은 인형 캐릭터들을 좀더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 잡기 모션에는 별도의 연출을 추가했는데 이 연출들이 너무 수준이 떨어지고 우스꽝스러워서 반대로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같이 보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런 어설픈 연출들을 보면 게임을 욕하기보단 웃음부터 터져 나왔는데요. 선택화면에서 봤던 아름다운 미녀들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코끼리도 왼손으로 때려잡을 것 같은 비키니를 입은 여전사들을 보게 된 유저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해놓고 보면 엄청난 괴작이고 완성도도 크게 떨어지는 게임이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손이 가고 애정이 가는 게임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